아 번호 좋잖아 저 알리에서 주문해놨은데 사용 못하실 거예요 이렇8만원 음... 정도 했었나음 그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음... 와 이거 뭐라고 이렇게 떨리고 좋지? 와 정말 좋았어 오늘 기분이 뭔가 너무 신나더라고. <웃음> 너무 신나고,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행복하고 막 그러더라고. 와, 번호, 아, 번호 좋잖아. <웃음> 와, 신난다. 아, 빨리 타고 싶다. <웃음> 미쳤나? 이런 <웃음> 중에, 네. 이 스텝, 얘용어로 나오는 키트가 나와요. 음. 저 알리에서 주문해놨는데 약간 임도용 임도용 네, 패그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사용하시면 어. 사용 못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려서 설명드릴게요 완전 쓰레기 같은 거아니 다른 차에는 괜찮아요 네. 원래 그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차용으로는 괜찮은데 네 오, 근데 이 차도 되게 이게 쓸모가 있네 <웃음> 바이크 싣고 이렇게 하기 에 네 네. 이거 없으면 실고분 다쳐. 요 신난다 신난다. 슨 설명을 좀 해. 얘는 기본적으로 텐션이 있어요. 네. 한코한코 한코 넘어갈 때마다 네. 땅땅 친소리가 나요. 스프링이 음, 누르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제가 좀 소프트한 채팅을 해 드릴게요. 예. 하면은 요령은 얘를 전반적으로 힘을 주고 눌러야 되냐면은 음. 여기서 넘어갈 때 힘이 있다가 넘어가면서 음. 확늙하거든요 음. 이런 데 찌니까 반대쪽에도 약간 대응을 하고 주면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돼요. 이거 하시려 75kg를 하시죠. 7 3 k g 를 하시고. 저는 거의 비슷하시네. 요 <웃음> 와,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세팅을 바꿔죠면서 그렇지는 그러면...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세팅 해놓으면 이 정도면 공도에서도 괜찮고 빨리 타시는 분이 아니면 여기서 어, 오늘 투어 단골이 가는데 좀 쏘는 데 간다 음. 그럼 두칸 정도만 해도는 다시 쪼여지면두칸 정도만 더 음. 그리고 여쭤본 이유가 얘는 순정 배터리 들어있는 게 아주 저온에서 약간 약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실류에 보관이고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번안 타게 되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주 정도 영하 7, 8도 이상에서 계속 있으면 네. 셀 쳤을 때 네. 전압이 날수 있어서 음. 어차피 바이크 이거할거또 있으시죠? 네저 안에 두개더 그러면 은 점프 스타트 하나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안 비싸거든요 차가 나오는 게 음. 한 쓸만한 게한4만원 배? 응. 그럼 걔네가 이거 기준으로도 한 대여섯 번 정도 할수 있거든요. 이거 잔파치거든요. 아, 네. 남은 것들이잖테세이블펜에 응. 나중에 앉아서 스텝에 올려볼게요. 응. 아니, 채우진 세우, 않아도 돼요. 이 페달을 밟을 때 응. 얘는 그냥 기, 기어시프트라고 할게요. 응. 기어시프트는 위에서도 누르고 밑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응. 지금 얘를 이제 밑에서 걷어올린다고 하면서 껴보세요. 요 거리 있죠? 요 거리가 좁아지면 응. 달 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음. 이제 내리셔도 돼 음. 이게 설명된 이유가 스파이크 달린 애들이 보통 엔드류나 듀얼용으로 나오는데 아, 폭이 넓을거니까 넓을 넓으면 이 사이가 줄어서 음. 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얘한테 낄려면 최소한 폭이 얘랑 같은 스파이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네가 그냥 스바르투필런 용으로 나오는 허스크 파워 파츠로 나오는 스텝이 있는데 폭이 같아요 근데 스파이크예요 아마 아, 3 9은 어디도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출시는 작년 봄 저기 여름 가을 때 했는데 국내에 아직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저도 한 서른 대분 정도 주문해놨는데 그게 아마 1월 중에 들어올 거예요 이유가 그냥 괜찮은데 크게 타다 보면 차는 아무래도 물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진흙을 밟거나 그러면은 음. 미끄러져요 고무라서 음. 그래서 그걸로 바꾸시면 큰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 했을 때도 8,9만 원 정도 했었는데 어? 그거는 패스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얘네 필름 파일이 열이 진짜 빨리 올라오거든요네 보면 근데 한쪽이 좀덜 뜨거울 거예요 음. 보통은 제 기억에 맞으면 오른쪽이 먼저 뜨거웠고 여기가 좀덜 뜨거운데 이유가 그립 두께 차이가 있어서 저쪽 그립이 조금 더 두꺼워요 얘보다 음. 그래서 음. 얘가 먼저 뜨거워지고 열선, 얄... 열선 말씀이신 거죠? 네. 얇은 장갑 낀 상태면 하이로 해놨을 때 아주 따뜻할 거예요 음. 근데 맨손이면 좀 뜨거울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날씨 추우니까 요 날씨 때는 그냥 얇은 그립, 글러브 하나 정도면 은 음. 그 다음에 글로브 선택하실 때 산에 갈 때는 네. 가능하면 보호대 없는 게 좋아요 음. 보호대가 없고 되게 가벼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가죽장갑 있죠? 바이크용 말고 걔네 좀 핏감도 좋고 가볍잖아요? 네. 네. 그런 계통 쪽을 음. 사서 걔네 임도갈 때만 쓴다라고 해서 그때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타게 되면 조작을 되게 미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클러치도 음. 많이 쓰고 하는데 얘가 두껍고 보드가 많으면 손에 피로도가 금방 생겨서 손에 보통 이제 펌프 빠져온다고 하거든요 빨려오니까 어차피 너클가드가 앞에서 받아줘서 나무에 부딪히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얇은 글러브 선택하시는 거죠 허스크 거 중에서 100% 글러브 중에 두께감은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4만원 대인가 근데 그것도 되게 괜찮아요 하여튼 얇은 글러브 카톡으로 추천해주세요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설렜어요 진짜 얘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 1월달 쯤에 뭐 언더플레이트 나오는 건가요? 아, 좀찾는데 아직 마땅한 게없었죠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큼 스크래치가 있어 자로우 안맞는데 이대로 들 수는 없잖아